안녕하세요 파완이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빌은피 페레 가르드에서 나온 트라이엄프 만년필 리뷰인데요. 어, 이만년필을 사기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 만년필이 약 48,000원 정도 하는데 이 만년필이 어, 내구도성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또싼 가격이니까 한번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외관상에 한번 눈에, 눈썰미 좋으신 분은 지금 딱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에, 흠집이, 여기에 코팅이 벗겨졌다는 거. 이 코팅이 벗겨지면서 안에 항동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여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저는 항상 내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 만년필을 사면 전용 파우치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만년필끼리 다닐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게 벗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 코팅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피해를 가야 되는 공식 입장에서 보면 그냥 코팅이 벗겨지는 건자연스러운일이다 그리고 충격이 쉽게 생성될 수 있다 라고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가고요 왜냐면 피해를 가야 되는 게 중국 인수가 되면서 중국 회사로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프랑스 회사에서 지금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알기로는 만년필 사업부도 중국으로 넘어간 걸로 아는데 그때 이후로 피해를 안하던 만년필 제품이 상당히 질적으로 조금 떨어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요 만년필에 대해서 소개부터 간단히 할게요 일단 트라이엄프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48,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어, 트라이언프, 뭐, 딱히 이름의 뜻이 있는 게 아니구요. 뭐, 그냥 여기 레드나 검은 색깔로, 레드 색상도 있고, 블랙 색상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을 볼게요. 전체적인 외관은 일단 클립 부분, 클립 부분을 보시면, 클립 부분에 일단 피해를 가 여기 녹고 박혀져 있고요그 다음에 클립 부분은 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은색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 배럴 부분에, 여 약간의 은색 구분으로 이렇게 피에르 가이딩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에르 가이딩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건내드 색상인데 약간 검붉은 색상인 것 같아요 검붉은 색상인 것 같은데 어, 검붉은 색상으로서 일단은 약간 피 색깔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팅이 벗겨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코팅이 잘 벗겨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이제 이 안쪽에 이제 어, 트라이엄프만의 약간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부분에 약간 홈이 나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 잉크가, 잉크가 만약에 이렇게 역으로 뒤져서도 여기에 찰착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는 사실이긴 한데 뭐 역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잉크가 살짝 흐르게 되면 여기에 막히더라고요. 뭐 이건 장신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 장신용인것 같긴 한데 뭐. 그런 부분이 일단 한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피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쁘는 않은 편이에요 피의 같은 경우는 약간 뻑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그 같은 경우 약간 단단한 일단 하드 리이기 때문에 하드 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갈려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부대가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잘 써지니까 잘 써지니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 괜찮게 써지긴 해요. 그 다음에 필압에 따라서 역시 필압에 따라서 어, 굵기 변화는 자유롭고요. 딱히 아, 자유롭다기보다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잉크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시면 컨버터가 있는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우 사이즈로 국제우 사이즈로. 어, 아제손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국제규격사이즈로 일단 모든, 컴, 모든 만년필에 거의 모든 만년필 다쓸수 있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썹이 좋으신 분을 발견했겠지만 여기도 코팅이 살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같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캡 계속 배럴 몸체 부분을 계속 몸체 부분을 계속 어, 바디 부분을 이렇게 여닫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코팅이 벗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마찰 때문에 코팅이 벗겨지는 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여기 소리가 꽤 심해요. 다른 만연필 같은 경우에 다른 철제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열 때도 소리가 잘안 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끼리끼리 소리가 조금 잘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찰 좀 심하다는 거겠죠. 마찰이 심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뭐 코팅 코팅이나 이런 부분은 뭐 제가 만인필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리뷰를 하는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코팅으로 뭐 조금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촉 부분에 보시면 촉 부분에 보시면 이쪽도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가야 된 각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피해를 가야 되는, 일단 중국으로 넘어간 것에 비해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하... 제가 예전에 피카소 만연필 하나, 딱 하나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 리뷰 한 번도 안 했죠. 그 만연필 같은 경 제가 사지도 않고 리뷰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피카소보다는 훨씬 나은 제품이고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많은 피드 입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 피해를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나쁘지 않고, 뭐, 피해를와는 나는 인지도 있는 제품이니까, 사시는 걸 추천, 사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이 가격대에 이런 제품이 정도면, 뭐, 난대로 괜찮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파마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